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필릭스예요 오늘은 요 메카니컬 리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 만들었어요 어, 리깅이라는 게 지금 이 본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어,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본 한두 개 가지고만 할수 있는 리깅 그러니까 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그 리깅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건축물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만나는 게 문하고 이제 창문이죠 예, 뭐 그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 있지는 않겠지만은 어,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리깅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어, 이 본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리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문은 이 문하고 문틀 이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얘가 잘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줄게요. 자, 이 문에다 리깅을 줄 건데 이런 리깅을 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리깅을 줄 건데 뼈가, 뼈대가 가뼈몇 개가 필요하냐면 일단 두 개면 되겠죠 이 프레임 전체, 어, 전체를 전체 관장하는 뼈대와 이 문을 문 움직이는 뼈대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일단 커서를 이 근처로 갖다 놓고요 스테이 아, 포즈 모드네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아마추어를 하나 갖고 올게요 그러면 이 아마추어는 이 문을 움직이는 이문 전체를 관장하는 아마추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다 갖다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을 관장하는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뼈를 이 본체, 본체 뼈에서 어, 가지고 나오면 돼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 꼬리 쪽에서 이쪽이 머리가 지금 이 뼈대에 머리가 잘안 보이죠 그럴때는 뷰 디스플레이에서 이 인프론트 항상 앞에서 보이게끔 해주시면 돼요 <웃음> 이 머리가 이거고 꼬리가 이거예요 <웃음> 자 꼬리에서 꼬리에서 익스트루즈를 하나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이 어,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 뼈인데 이 자식 뼈를 분리를 할게요 독립을 시킬게요 음, 페어런츠가 지금 아 지금 요 뼈에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본001본 이제 여기서 하나가 또또 또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뭐002 003 이렇게 있는데 이이 이름들을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 이 데이터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데이터 프로퍼티에 가시면은 디스플레이 모드 뷰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이 이름을 보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본본001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어 태그를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이 본의 이름을 쉽게 알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게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본 001이라는 것을 이페어런츠로부터 독립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본 프로퍼티에서 페어런츠를 없애 주세요 그러면 얘가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페어런츠가페어런츠가 본일 적에는 얘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까 일단 본을 끊어 주셔야지 얘가 움직일 수 있고 얘를 이 힌지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됐죠 네그 다음에 얘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페어런치를 없앴지만 은이 본의 페어런치는 누구냐 면은 요 본이죠. 본이 되게 본을 눌러 주시면 페어런츠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된 거예요. 이문 오브젝트로 못 들어가서 이 문틀은 이 페어런츠에 이 문은 이본 공공이래. 딱 적용이 되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문짝을 001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연결을 시켜주냐 그게 문제죠 자 문틀은 큐브고 문은 실린더, 001. 아, 실린더 001로 잡혀있네요 <웃음> 이게 문손잡이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됐나봐요 자 문틀은 보온에다 연결을 해 주고요 지금 어, 여기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004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고 이 아마추어는 005네요 자, 이 문트를 005에 본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이 문트를 컨트롤 본에다가 컨트롤 P 본에다 연결을 해줘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을 본001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본001 눌러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P 본자 이제 보즈 모드에서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네.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이렇게 어, 지금 이 본의 좌표 축도 좀 보이게 해 줄게요 X 네 켜주시면은 이렇게 축이 보여요 X축이 보이고 Z축이 보이고 이게 Y축이에요 자 Y축으로만 회전이 되게끔 해 주시면 돼요 이본에그본 프로퍼티에서 이 움직이는 축을 이렇게 잠가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y축으로는 회전이 가능한데 로테이션이 y축으로는 되는데 나머지 x축이나 z축으로는 돌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은 자, 문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요. 됐죠? 네, 아주 간단한 리깅. 문을 열었다 닫았다 쉽게 할수 있는 리깅을 했어요 <웃음> 자 이번엔 미다지를 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자, 이 근처에다 또 커서를 갖다 놓고 얘도 아마추어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마추어를 이 프레임에다 그냥 갖다 놓고요 이게 제가 위로 삐죽 나오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문틀을 움직일 적에 그 메인 본을 잡고 움직이면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여러분은 뭐 중간에다 놓으셔도 되고 뭐 밑에다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자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Shift D로 듀플리케이트 할게요. 이 문자기 하나, 이 문자기 하나. 그면 포즈 모드로 가서, 보면, 아무, 서로, 아무 연관 관계가 없죠? 그니까, 얘를, 아마추어 006이네요. 아마추어 006에 본세 개가 있는데, 얘도 이름을 좀 보게 할게요. 이 데이터 프로포티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이름도 보이고, 앞에서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이게 할게요. 자, 본 002의 부모를 본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본 프로퍼티에 가서 페어런츠를 <웃음> 페어런츠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포즈 모드라서 그러니까 에디트 모드로 바꿔주고요. 자, 본 프로퍼티에서 페어런츠를 본으로 잡아줄 거예요. 이본 003의 페어런츠도 본이 될 거예요. 네자 그러면 포즈 모드에서 자식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있고요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들은 따라 움직여요 자 됐죠 자 일단 포즈를 클리어하고 에디트,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그럼 얘랑 얘랑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이 프레임은 본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프레임은 큐브 004네요. 창문은 006, 얘는 004. 이 본은 여기 있고, 자이 아마추어의 본들을쭉 볼게요. 자이이 이 틀은 창문 틀은 본에 연결이 될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본 잡아주고 컨트롤 P, 페어런치를 본으로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얘는 002에 연결이 될 거예요. 002 다시 컨트롤 P 본. 이 창문은 003에 연결이 될 거예요. 003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Ctrl P 본네이 창문에 뼈가 뼈에 창문이 잘 붙었나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개요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문을 움직이면 되는데 창문의 움직임을 제한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뼈의 움직임을 이건 회전을 제어했지만 이거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창문은 X축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Z축이나 Y축으로는 움직임을 제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Y축이나 Z축으로는 움직임을 제한을 시켜준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얘도 똑같이 제한을 주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하지만 창문이 창틀을 벗어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럴 때는 constraint를 쓰는데 limit distance를, 어, limit location을 줄 거예요. 자, x축으로는 지금 안 보여줬는데 지금 world space라서 그런데요. local space를 바꿀게요.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으로는 이 정도. 그다음에 맥시멈으로는 아, 미니멈은 더 내려가야죠. 미니멈은 이 정도. 자, 맥시멈은 여기. 네. 그렇게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지정을 해놓으면 얘는 이제 창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네. 그와 똑같이 얘도 미니멈 값을 미니멈 값 조절을 해보자고요. 리미트 로케이션을 해놓고 미니멈 값을 아 월드니까 또 로컬 스페이스를 바꿔주고요. 미니멈 값을 미니멈 값은 여기. 다음에. 맥시멈 값은 맥시멈 값은 이렇게 넣고 좀 줄여줘야 되겠네요 네, 맥시멈 값은 이만큼. 그러면, 네. 네, 이렇게, 거리가 한정된 그런 창틀이 완성이 됐어요. 자, 간단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오젝트 모드에서, 얘도, 이렇게, 어,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제한을 둘수 있어요. 본 컨스트레이트에서, 리미트 로테이션을 주면 돼요. 음, 지금, Y축에 대한 제한만 줄 거니까, 자, 맥시멈 90 정도로 줘볼게요. 그냥 도네요. 왜죠? 네. 월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이죠. 로컬 스페이스로 바꿔주고요. 다시 R. 네. 네. 딱 되네요. 0에서 90도. 네. 이렇게, 음, 간단한, 그, 간단한 리깅을, 어, 원리를 좀, 갈라, 간단한 리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인버스, 인버스 키네메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버스 키네메틱스는 음, 일단 이 본이 잘 보이게 인프런트 활성화 시켜 주고요 이름도 보이게 해 주고요 포지션 좌표 예, 보이게 해 놓을게요 자, 인버스 키네메틱스 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컨트롤 할 뼈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뒷단이 따라서 움직이는,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주는 요런 것과는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뼈대 하나 하나를 움직이는데, 얘는 그 끝단의 뼈만 잡고 움직이면 중간 단계의 뼈들이 알아서 이제, 그, 굴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그, Inverse Kinematics라고 래요 그, 부모, 부모의, 부모의 움직임이 자식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게 그, Forward Kinematics라면은 그, 자식의 움직임이 부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Inverse Kinematics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키네메틱스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다른 그 동영상에도 설명은 잘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어, 설명드리는 건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좀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음, 컨스트레인트를 다 없애야 되니까 컨스트레이트 없을게요. 없죠? 네. <웃음> 자, inverse kinematics를 이제 활성시키려면 화 pose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Edit 모드에서 Edit 모드에서는 그 constraint 그 창이 없으니까 pose 모드로 가면 이제 본 constraint 그 function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서 inverse kinematics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이저이 이이 뼈에서부터 inverse로 이제 kinematics가 먹어 들어갔는데 그예 아무것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다음에 사실 이 받침대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죠. 이 뼈는 제외하고 얘하고 얘까지만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체인 랭스를 여기서부터 1로 치거든요 1, 2, 2까지만 해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움직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다른 데 보시면은 손잡이가 있어 갖고 그 손잡이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 손잡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폼을 다 클리어 시키고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손잡이를 하나 만들게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 관절 부분에도 뭐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이 뼈. 뼈, 이 지금 본 004의 부모는 본002 에요 음. 어디 볼까요 그런지 어. 페어런츠가본002 네요 근데 얘는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 얘는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페어런츠를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포즈 모드로 가요 그러면 얘는 포즈 모드에서 혼자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얘는 아까처럼 그대로 IK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네. 자, 그럼 얘를 잡고, 이 IK 본을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을 해줄게요. 자, Constraint 모드에 가면, 음, 이, 이, 이 Inverse Kinematics를 움직일 그 손잡이의 타겟을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타겟은 이뼈 단위로 이렇게 뼈한개 한개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오브젝트 아니면 이런 오브젝트 이런 어떤 오브젝트가 타겟이 될 건지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 요 아마추어 속에서 요본 공공사라는 요 뼈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타겟이 이 아마추어 전체 일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 아마추어 전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추어 001이 아마추어가 001이거든요 전체가요 001이 됐고 그 중에서도 본004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손잡이가 돼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폴이라는 게 있어요 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움직여주면 이렇게 뒤로도 꺾이고 내가 솔직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아닌 방향으로 꺾일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휘청휘청 이거를 내가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 관절을 꺾이, 꺾이게 해주겠다 할 적에 이 폴이 필요한데 자폴 타겟으로 만들 뼈를 또 하나 만들게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여기서 익스트로드 뼈를 하나 만들고요 이 뼈도 독립을 시켜 줄게요 네. 조금 이렇게... 아이고 독립된 거 맞죠? <웃음> 네. 네 이렇게 떼어 냈고요 그 다음에 보즈 모드로 가서 이 ikconstraint 를 다시 한번 이제 제어를 해 줄게요 그래서 폴 타겟을 폴 타겟도 오브젝트 단위예요 자, 이폴 타겟이 이런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이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이 이 오브젝트의 요 뼈를 선택을 할 거니까 그폴 타겟은 그 일단 아마추어가 이 아마추어가 될 거고요 이 전체와 맞추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뼈 005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자, 네. 이렇게 움직이고 이폴 기준이 이 뼈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요 노란, 노란 줄이 하나 보이죠? 이 노란 줄이 뭐냐면은 이 체인, 체인이에요 이 뼈와 이 뼈의 영향을 받는 인버스 키네메티스의 영향을 받는 뼈의 끝단까지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이 뼈와 이뼈두 개만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이 체인 랭스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면 이끝의 뼈까지 선이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선에서 이폴 타겟까지를 연장을 해서, 해서 그 연장선 연장 연장 상에 관절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관절이 있는 위치가 각도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폴의 개념과 I, IK 컨트롤 본의 그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컨트롤, 이 IK 인버스 그 컨트롤 하시기가 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본 작업을 하실 적에는, 아마추어 작업을 하실 적에는 본의 이름, 축방향, 뭐 이제 그 보이는 그런 뷰포트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많이 활성화 시켜 놓고 작업하시는 게좀 편하다는 거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글쎄 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하여튼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요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